울진군에서는 올해 농사를 위해 2022년도 정부 보급종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종자를 보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종자는 정부 보급종인 콩과 팥종자 1160kg이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하는 참깨와 땅콩 6개 품종 12,420kg입니다. 신청기간은 정부 보급종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월 16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4789-52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